안녕하세요 익스트림라이프 t v 의 익스트림한입니다 3번 중앙공원의 파크가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어,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설계가 이상해서 시청에 연락을 해서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파크 공사를 짓거나 하면 어쨌든 이걸 다 세금으로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파크가 조금 제대로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 이상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제대로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 입구, 입구 위치를 원래 바꿔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수정이 안 됐네. 여기 딱 들어가면 위험해서 여기 라이딩 하는 친구들한테 위험해서 입구를 조금 변경을 한다고 했었는데 바꾸지 않았네요. 아 우선 그러면 파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면 여기 입구에서 보다시피 트랜스퍼로 이렇게 커터가 버터, 터되 있습니다.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파인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 레일도 원래 간격이 이게 조금 좁아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앙카로 완전히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수정을 해줄 수 없다 이래서 아까 저쪽에 있던 박스 네. 그거를 여기 보면 자국이 남아있죠 여기 자국 남아있는 거를 저쪽으로 빼고 여기도 이 2단 박스가 너무 여기에 붙어 있어서 좀 위치를 넓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여기 그라인드를 하면 아웃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수정을 했고요 레일 높이는 한 무릎 이하? 무릎 이하 정도 되네요 높은 부분은 허벅지 중간 정도 되고 스파이는 2단으로 된게 아니라 이렇게 1단으로 그냥 싱글 싱글 코핑으로 돼 있고 이렇게 커터 있고 뱅크 있고 커터뱅크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레일도 원래는 여기 두 개를 설치를 하려다가 하나는 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개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웬 돌멩이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다치는데 이거 개장만 하고 이걸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레일이 하나 있고 이 레일도 원래 설계대로면 원래 설계대로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돼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서 잘라 달라고 그랬고 시작 부분은 조금 위로 당겨 달라고 그랬는데 당겨지지가 않았네 높이가 높이가 높진 않은데 조금 각도가 쎕니다 이게 각도가 조금 쎄고 면은 이 재질 자체가 스케이트 라이트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미끄럽긴 해요 스키 차면 조금 미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메인 박스랑 뱅크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레일 이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가 볼트가 아니네 리베팅이 돼 있네 이거 오래 못 버틸 텐데 참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볼트로 다 박았어야 되는데 뭐또 나중에 이제 뜨면은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다 민원을 넣어서 바꿔 달라고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레일 이 렛지 부분을 전부 다리베팅을 했는데 리벳이 충격을 많이 받으면 금방 끊어지거든요 뭔가 좀 아쉽네 그리고 이 박스도 좀 가운데로 조금 더 옮겨달라고 했었는데도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 이게 전문 파크를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 무슨 건설이었는데 지방에도 많이 했었다. 뭐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은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도 제가 얘기를 하면 자꾸 우겨요. 라이딩하는 사람 말을 안 듣고. 이 박스 진입하는 것도 이게 각이 갑자기 이렇게 서 있네 이게 딱 멀리서 보면 시작되는,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돼 있고 웨이브가 져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돼 있네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 이건 웨이브가 어떤 느낌인지 스파인이나 이런 퍼터는 그나마 조금 가기 괜찮은데 박스점프대는 너무 급격하게 탁 올라가는 느낌? 이래서 파크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공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라이딩하는 사람들도 잘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잘 못하는 결국에 버려지는 그런 파크가 됩니다 세금 아깝잖아요 그럼 한번 라이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커터, 쿼터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우 그래도 갑, 갑자기 올라가네 어, 저쪽이랑 왜 이쪽이랑 다르지? 각이? 어 이상한데? 이거 한번 세워놓고 한번 타봐야 되겠다. 와, 역시나 예상이 틀리지가 않았네.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가기 괜찮은 것 같은데 상당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래면이 좁고, 좁고 각이 세워져 있으니까 잠깐 가면 바로 확 올라가요 그리고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박스점프대는 아 탈게 못되네 박스점프대는 저게 각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되게 좁잖아요 진입하는 부분이 진입하는 부분이 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갑자기 파올라가요. 다시 한번 제가 타볼게요. 아, 진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다닥 두번 튕깁니다. 펌핑하기 전에 심각하다 심각해 진짜 자랑할게 아니라 똑바로 만들어야지 이거 못해도 못해도 발판이 이 철판이 못해도 여기까지는 왔어야지 이게 아랫면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각도를 보면은 여기 시작될 때탁 여기서 한번 탁 이러니까 균형이 흐트러져요 제대로 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거 막 넘어와서 타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차라리 타봤으면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시청했다가 수정해달라 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타기만 하고 아무것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 이게 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이걸 수정을 하고 해서 더잘탈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아 진짜 이거는 무슨 웨이브가 라운드 이렇게 졌다가 탁 이렇게 되잖아 이게 뭐냐고 이게 라운드가 쭉 똑같이 부드럽게 이 정도 각이면 한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탁 올라가면 이게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3번 파크 아. 조금 타기가 어렵네요 이게 적응하면은 물론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응하면 탈수 있다 근데 적응하지 않고도 바로 탈수 있는 파크들이 많아요 여기는 제대로 못탈것같아 계속 타도 조금 새로 생겼는데 조금 심각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거 저 직장 다니면서 이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럼 밤에 몰래 와서 이렇게 탔던 친구들은 좀 확인을 하고 좀 얘기를 해주던가 자랑만 하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무튼 아 아닌 부분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시청에 좀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미팅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할 거예요 뭐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저기 BMX 타는 러시아 친구 우즈베키스탄 친구들도 제가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박스 어떻게 뛰냐 탕탕 탕탕 튕기는데 그리고 이 박스 레일 왜 이렇게 낮아요 바퀴가 여기 모서리에 걸린다고 어떻게 다운해요? 그래서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뱅크 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라이더들이 타면서 이런 의견들을 다 조금이라도 전달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점들 리벳으로 이거 처리한 거이 부분도 다음 주에 미팅을 해서 또 수정을 하고 여기 보면은 진입구에 이렇게 지금 틈이 벌써 벌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할 거고 그래야 될거 같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건뭐 박아 놓은 것도 이게 수평이 정확히 안 맞네 아. 아무튼 오늘 3번파크 개장해가지고 한번 체크하러 와봤는데 아 그냥 너무 애매하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